구독 팔로팔로 팔로팔로 팔로팔로 팔로. 팔로, 팔로, 팔로 이거는 거 아니야? 팔로. TVM 팔로. 우리 홍나영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맞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홍대 아! <웃음> 입구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지하철 타야지 어. 켜해 뭐뭐개 끌고 다니냐 <웃음> 야 언니 이거 치워워 그래야 아어아 어? 아, 그래 오. 야, 오직 승규만을 위한 콩나영이 아, 형이... 이제 나 결혼 못하게 하려고 어, 걱정했네 음. 야 프라나에서 길을 못다 세계도시여행 혼자 떠나는 어? 하나 어 이남이 얘걔 아니야? 응. 응. 응. 책이 원래 이런거야? 어, 뒤에도 있어 와 많이 돌아왔네 제목이 뭐야? 아오. 뭐야 뭐야 뭐야 술을 못먹는 나영 영웅이 <웃음> 난 먹어 술도 못먹는 나영 헐 이거 여기 있다고? 이거 다 초딩 때인가 중딩 때헐 이거 초록색 약간 녹색도 있잖아 응, 맞아 저 안에 도 있어 알아 나도 그거 했어 명청아 오사진나 몰랐어 야 빨리 없애버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? 여기! 친구가 술이 있는를 취하게 해 식당 아주머니예요 언니 뒤집어진다 아, 그러니까 게 지금 진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입... 아, 입... 그... 홍 입이야? 음. 살 맞춰줘야해 맛있다 떨어뜨것같아 맛있다 맛있다 엄청 달지도 않다 진짜? 아니 블루베리 잼이 영구시 <놀람> 생활을 하면서 맛있다데지않겠는데다 올리겠다. <놀람> 네, 다 붙여요. <웃음> 아 <웃음> 이거다, 이거다. 이거다. 먹는 거야, 먹는 거야? 이거 방언 이것도 보이겠と 방언 <웃음> 더러워진 거 t h l e t 여기 밀크티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카메라 치우라더니 <웃음> 얼굴이 낯뜨고 <나 뜨거워. 웃음> 유튜버 유튜브 채널 보셨라 이열 내고 원래... 아, 뭐 하고 갔네 얘가 여기서 얘 여기 너무 맛있어 썸네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